대청댐 바라보는 뷰 중에,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제일 좋대요. 이렇게. 자, 멀리. 자, 이렇게. 보이죠? 자, 산끝산 밑에. 그래서, 여기가 대전 지역사항 추동. 뭐, 추동, 천계동. 어? 뭐, 이런 식으로 돼요. 자, 길 건너. 아니, 길 건너라네. 그 저수지 건너. 대청댐 저쪽, 이제, 방아실 들어가는, 어 그쪽, 아, 부분이고, 이렇습니다. 그, 예, 저들이 지금, 아, 갤럭시 S23 가지고는 참 찍어보는데, 참 멀리 보면, 저기, 본, 그, 송리산이라고 하더라고요. 한 번, 땡겨볼까요? 자, 쫙 멀리. 여기 희미하게, 요거 요게, 그, 송리산, 어, 뒤에, 아, 어, 또, 얼른, 얼얼마나른 얼른. 요게 그그 그 뒤에 다더 희미한 게 자꾸 보이, 보이는데 잘 보이네 여기에 승리산이래요 승리산 여기서 보면 아 승리산하고 뭐 저, 저기 어디야 무조구전동 그쪽이 하고 그 덕기산 하고 이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아 예전보다 이게 배율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디 저기 가운데 섬 요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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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같은 거 보이죠 저기 끝에 여기 에산 밑에 한번 좀 떠게 볼게요 아, 여기 요거 여기 어디냐면 옥천이에요 옥천 여기 옥천 어 아, 여기 옥천 시내 어 아, 옥천 시내로 보면 됩니다 이게 아, 이게 뭐 이어갔다리 갔다리 아이참자아 아, 이거 뭐 카메라 가져오니까 됐다졌네 아유 자 <웃음> 이렇게 해서 천일이 열로 올라왔고 올라와서 어, 여기 항상 여기 사진 찍는 여기 딱 발끝 여기고 대청댐 비가 와주셨습니다. 음, 네. 꺼랐는데 이런 사진을 찍는다는 게 갑자기 카메라 이게 이에씨 <웃음> 저쪽에 신탄진도 보이는데 신탄진이 어디 있을까 같이 한번 볼까요? 예. 저저 끝에. 아이, 잘안 보이네. 에? 땡. <웃음> 아무튼 대청댐 아, 이렇게 여러분, 잠깐 같이 했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좋죠? 아, 예.